안녕하세요 트랙선타입니다몸관리들 어, 잘하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외출을 좀 자제하고 요새 집에만 있는데요 다들 청결관리 좀 신경 쓰셔가지고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너무 집에만 있다 보니까 갑갑해가지고 바이크를 타고 마실을 좀 다녀오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바이크를 타고 이동하다 보니까 좀더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바이크를 탈때 항상 헬멧을 쓰잖아요 헬멧을 착용하다가 머리 스타일이 눌러진다거나 이상해지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물론 예외인 분들도 존재하세요. 머리가 좀긴 라이더 분이나 아니면 아예 머리가 짧은 스포츠 머리를 하신 분들. 사실상 스포츠 머리 하신 분들은 거의 변화가 없고 머리 긴 라이더 분들도 살짝 눌려있다 정도? 특히 저는 좀 머리가 눌리면 답이 없어요.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 중에 모자를 항상 챙겨 다니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내려가지고 머리가 이상하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냥 머리 눌린 채로 나는 내 마이웨이를 가겠다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특히 뭐 직장이나 대학교 뭐 이런 데갈때 머리가 눌려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좀안 씻은 것 같이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게 저만의 꿀팁 아닌 꿀팁? 영상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 먼저 저는 헬멧의 종류에 따라서 좀분류를 해봤는데요. 제가 지금 집에 가지고 있는 헬멧이 세 가지 정도 되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풀페이스 헬멧, 전에 썼던 시스템 헬멧, 마지막으로 여름에 살려고 썼던 반모 헬멧으로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반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반모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머리에 반만 차지했는데에서 반모인데, 안전하지도 않고 성식상 쓰는 헬멧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약간 스타 헬멧이라고 하는데, 굳이 어울린다면 50cc 스쿠터 거기에 맞는 배경으로는 제주도의 해안가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차가 없고 날씨가 좋은 곳에서 저 배기량 바이크를 탈때 주로 착용을 하는 헬멧이에요 이 헬멧의 머리 관리 방법으로는 솔직히 말하면 딱히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스타일링을 한 다음에 얹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뭐 딱히 말씀드릴 건 없고요 특히 헬멧을 썼을 때 바이크를 타고 달리다 보면은 바람이 불어가지고 앞머리가 좀날리거든요 그런 거를 좀 주의를 한다? 그 정도라서 뭐 딱히 설명을 드릴 게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의 주제인 스타일링만 보자면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죠 아무래도 앞머리 같은 거는 잘안 눌리니까 어, 다음으로는 시스템의 맷이랑 풀페이스를 동시에 얘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헬멧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시스템의 맷입니다 밑에 부분을 누르면은 이렇게 올라가요 이 상태로 쓰면은 오픈페이스 그걸 내리면은 풀페이스 의 형식으로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풀페이스 헬멧은 말 그대로 얼굴 전체를 완전히 덮어주는 헬멧인데요 그 모양 그대로 쓰는 거예요 방금 보여드렸던 풀페이스 헬멧이 머리 손질에 있어서 제일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제부터 과정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머리를 감고 왔습니다 어, 먼저 머리를 감고 나서 머리를 꼭 말려주셔야 돼요 젖은 채로 헬멧을 착용하면 헬멧 내 피에도 안 좋고 제 두피에도 탈모가 올수 있기 때문에 머리를 꼭 말려주셔야 됩니다 말릴 때는 두피 위주로 좀 말려주시고 옆이랑 뒷머리를 다 내려주신 다음에 앞머리만 적당히 가르마 타가지고 살짝 띄워서 말려주세요 지금 머리를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르마을 타가지고 또 윗머리, 앞머리에 또 말려줄게요. 자, 지금 머리를 다 말렸습니다. 옆머리랑 뒷머리 이런 느낌으로 눌러주시고 살짝 앞머리는 살짝 올려가지고 뭐 언제든지 깔수 있게 그런 식으로 말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유지하면서 헬멧을 착용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비교적 쉬운 시스템 헬멧부터 착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쓰실 때 올려서 쓰신 다음에 내리시면은 편하세요. 착용하시기 전에 여기 이마 살짝 이렇게 벌려주시고 여기 뒷 부분 있죠? 여기 뒷 부분에 여기 이렇게 갖다 대면서 밀면서 이렇게 들어올리세요 이, 이 상태로 이게 그대로 씌워질 수 있게 앞머리 이 부분 있죠 잔머리 한 개도 안 삐져나가게 누르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냥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쓰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앞머리가 이거 하나도 안빌려 나도 지금 그다음 타시다가 하차를 하실 때 열고 여기 잡으면서 여기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머리가 유지가 되면서 내린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앞머리를 살짝 이런 식으로 털어가지고 이렇게 심폐머리를 만들어주시고 이 옆에 머리랑 뒷머리는 살짝 눌렀을 거니까 살짝살짝만 띄워주시고요 그 다음 앞머리는 원래 이런 식으로 돼있었을 텐데 이거를 살짝 이렇게 앞으로 당겨가지고 가르마를 내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 상태 그대로 이렇게 5:5로 이런 식으로 다니셔도 좋아요. 저는 근데 앞머리를 살짝 이렇게 내려서 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닙니다. 비교적 간단하죠. 그래서 방법이랄 것도 없는데 뭐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앞머리를 내리든지 아니면 살짝 더 까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스타일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앞머리를 내린 상태에서 헬멧을 착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회생이 좀 불가능합니다. 애매하게 눌려버리기 때문에 잔머리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좀 이상해집니다. 다음으로는 풀페이스 헬멧인데요. 제가 이거를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이마 여기부터 해서 집어넣어 봤어요. 근데 이 헬멧은 올라가지 않잖아요. 여기서 똑같이 했는데 여기 올라가다가 이게 다 풀려버려요. 막 이런 식으로. 그대로 해 볼게요. 한번. 이렇게 보이세요? 여기 앞머리가 삐져나오죠? 이러면 은 눌려서 이상해, 이상해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앞머리가 내려와 썩지면 안 되니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그래서 생각해는 것이 바로 이, 이것입니다 이 이게 뭐냐면 헤어밴드예요 제가 운동할 때 착용을 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마에 착용을 해줍니다 이 부분 있죠 머리카락이 안 들어가게 한 뒤에 그거를 조금 더 올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올려줘요 이제 나온 옆머리도 살짝 뒤로 넘겨줍니다 네, 그러면 은 약간 좀 웃은 모양이 나오죠 네, 이 상태로 헬멧을 써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상태로 헬멧을 썼는데, 이마에 아까처럼 머리카락이 하나도 안 들어오죠? 헤어밴드가 지금 머리카락을 잡아줘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대로, 그대로 나올 거예요, 아마. 그대로 나오면은, 이거 헤어밴드만 살짝 풀어줘가지고, 똑같아요, 아까랑. 옆머리 살짝 이렇게 눌러주고, 앞머리를 살짝 이런 식으로. 제가 해보니까, 뭐, 한 30분? 한 시간 정도는.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일단은 앞머리가 이마 밑으로 안 빠져나오니까 운전할 때 앞머리가 전혀 거슬리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앞머리가 내려와 가지고 눈도안 찌르고 이런 게 있어서 운전할 때 살짝 방해가 됩니다 운전할 때는 항상 아무것도 방해가 안 되게 만들어야죠 그거를 조금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영상의 주제와 같이 스타일링을 좀더할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반대로 단점으로는 이거를 여러 번할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방법을 통해가지고 볼 어느 곳에 가서 볼일을 보고 또 헬멧을 쓰고 또 어느 곳에 가서 볼일을 보고 헬멧을 쓰고 이런 식으로 몇 번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이렇게 계속 쓰고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썼다 뺐다 썼다 뺐다 하니까 이게 계속 눌러지니까 어, 머리가 어쩔 수 없이 떡이 지더라고요 그냥 썼는 것보다는 조금 낫겠지만 이게 몇번 쓰다보면은 떡이 어쩔 수 없이 집니다 이게 뭐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일 수 있습니다 이게 솔직히 뭐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귀찮다거나 어려운 부분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는 단점이 아니고요 제가 추천 드리고 싶은 거는 대학교나 학교 갈때 아침에 출근할 때 이럴 때 머리 떡쳐도 출근하면은 되게 찝찝하잖아요 그리고 보통 출근이나 대학교 갈때 30분 정도 걸리잖아요 뭐 30분 안팎 인데 그래도 이제 한번에 주행으로 가서 머리 스타일링 한 다음에 하루종일 있을 수 있는 곳 있죠 그런거 위주로 추천을 드립니다 저녁에나 퇴근한 다음에 돌아올 때는 어차피 집으로 오니까 상관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어차피 집에 오면 머리 감고 하면 되니까 이런거 다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생머리 수준으로 머리를 기르시거나 스친 머리를 하시면은 헬멧을 쓰는데 전혀 상감이 없을 겁니다 특히 겨울에 있잖아요 어, 바라클라바 있죠 저도 지금 바라클라바를 겨울에 추워서 썼는데 여기 눈 빼고는 머리까지 이렇게 다 쓰이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머리가 좀 손상되기 싫다 그러면 은 어, 여기까지만 쓸수 있는 바라클라바를 사셔가지고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머리까지 쓰시는 바라클라바를 쓰시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떡이 집니다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그 모양 그대로 떡이 져요 아니면 또 모자를 착용하셔도 좋고요 저는 이제 모자를 착용하면 은 탈모가 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조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 거뜩이나 지 헬멧도 그래서 머리에 쓰고 있는데 모자까지 쓰면은 너무 부피에 안 좋을 것 같아서 쓰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조금씩 쓰는 정도?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머리 손질 팁이고요 저는 미용사도 아니고 관련 협정에 종사를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단지 제가 원해서 필요해서 샀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찾아내서 좀 영상을 한번 찍어 본 거예요 추가적으로 저는 직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잘 뜯는데 앞에 보시면은 6mm로 다 밀었어요. 좀더 관리가 편합니다. 직모일 때도 해봤고, 지금처럼 살짝 파마를 했을 때도 해봤는데, 둘다 괜찮습니다. 조금 더 추천을 드리자면은, 바르마 펌처럼 C컬로 살짝 말았을 때 있죠. 그 뒤에 한게 제일 이쁜 것 같습니다. 제가 몇번 해본 결과, 그게 제일 이뻐요. 아무래도 직모로 하게 되면은, 살짝 떡진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고 되게 이쁘게 될 때도 있는데, 맨날 다르잖아요. 뭐더 이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르마 펌이나 C컬 펌 같은 거 하셔가지고, 어, 이러한 방법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 몰라도 바이크 타는데 전혀 문제없는 저만의 소소한 꿀팁이었습니다. 안녕